이게 50점 만점이거든요. 50점 만점이냐? 네. 자, 그러면은 진짜 틀냐? 어. 시간을 좀 제한을 두고 할까요? 그래도? 다반지가 여기 있는데? 아, 아, 보지 마. 가자하세요 <웃음> 감독님. 어, 아, 다반지가 <웃음> 여기 있는데 하면서 봤죠? 5점 감점. 뭐래? 5점 감점. 뭐야? 또 감독님 5점 <웃음> 감점. 이게 원래 막은 문제를... 아, 40분. 40분 부르나요? 40분 음. 40. 동안 이거 부르네? 40분 동안 30문제를 부르 30문제네요. 음. 근데 우리는 그만큼 필요 없어. 우리는. 10초면 끝납니다. 준비. 시작 극자는 이게 뭐야 가방 아니야 아니 뭐 벌써 답을 적어 벌써 관심이 어? 있습니까 너 봤지? 감독님 이거 진짜 뭐, 이거 이거 그 속도가 장난 아니야? 둘다둘다 일정 깎까 왜요? <웃음> 어, 감독님 이거 장난 아닌 거 같은데? 고운 고운 성조가 몇개인지 아세요? 여섯 개다 아, 알죠 어떤 성조가 있는지 아세요? 집중할 거예요 저 말 보지 마세요 씨. 아 그러면서 제거 봤죠? 보안 보여 나 너와 나 M 어, 나 아는다 나도 M 공오 공? 아니요 음. 머리가 아픈 건가? 목이 아픈 건가? 그러면은 머리는 할세이에요 개머리 개는 개 성민 성민 성민씨 성민씨가 나왔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성민이를 믿어보자 M 차. 정말 알고 푸는 거 맞아요? 그럼저좀 날고 푸시는 거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림만 보고 있어 내가 소개팅하는 장면이야 어, 응. 여자 여자인데요 선종중을 해줍시다 어? 그거 아닐까? 바람을 핀 거지 걸린 거야 우리 엄마야 어? 안녕 엄마? 란의 가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 란? 내 친구 란 있는데 란아 잘 있니? 애기는 잘 크니? 보고 싶다 란은 회사원이다 내 친구 란 회사원 맞아 어? 1번이야 미인은 누구일까? 미는 가수잖아. 웬만하죠, 웬만하죠. 맞나? 지금 5분 남았어요, 빨리 뿌려. 벌써? 네. 둘이 아오자이 입고 방송 찍어봐요. 아오자이 맞는 게 있을까요? <웃음> <웃음> 바지는 좀 헐렁한데, 어... 위에가 진짜 피트니. 걔네들은 아오자이가 정장이니까. 어.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야누자이 나는데, 야누자이. 축구선수? 응.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걸 잘 찍어야 한번한 번도 안 나왔어. 어떡하지? 아, 너 베트남을 다 까먹었다. 엄나이 오늘. 엄나이 이건 알지. 오늘. 오케이. 오케이. 어, 마지막 장인가? 벌써? 하노이가 17도에서 20도. 비이 18도에서 22도. 다낭이 24도에서 32도. 와. 업다운 차이가 엄청나네. 세로로 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안 맞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저는 m o d c h a t c o m 이런 어. 것도 있네 베트남 여자 인터뷰 한국 남자 장, 장점과 단점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해야 돼 나중에 이거 나중에 이야기 할 건데 어. 한국 남자 조심하세요 이런 거 어. 진짜 나꼭 꼭 하고 싶었어 이런 한국 남자 만나지 마 어, 1분 20초 마지막 1분 45초 아, 계속 그렇게 압박 주지 마끝 벌써? 난다 풀었습니다 아이씨. 마지막 세물자을 찍었어 자또 감독님 저희 채점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이름 쓰세요 이름 어, 이름 쓸게요 초이